어른이 되면 꽃집을 열고 싶어요. 입구엔 사장님이 좋아하는 꽃들로 장식해두고요. 괜찮겠죠? 용감해져야 해! 더 빨리! 가아 s i t boy! i t Time to hunt. I am using a glorp. Uh, yeah. yeah. yeah. Watch the a e 여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다들 식물을 함부로 배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아직... 말을 거는 건 힘드네요